<놀람> 안녕하세요, 로젠젠입니다. <놀람> <놀람> 음. <놀람> 아 씨. 내 꼬라고 해도 돼내 꼬라고 해도 돼, 아, 해도 돼. 우리 둘만 아는 애 짐이 필요해 김제님 지금 졸리다면 기지개 펴 주세요. 아이씨... 아이씨... 아이씨... 아이씨... 바보. What? You a r 오늘 젠제님 하이라이트. 귀게라냥 어. 감사, 감사, 감사, 감사. 저 당장 지금 서울 올라갑니다. 몽둥이 같고. <웃음> 시간, 가기 전에, 바보, 바보, 매. 난, 삼정님이 너, 무 보고 싶삼삼정님 너, 무 사랑해요. 이런 걸로 화나는 거예요? 화나신 거? 화가 났다고요? 왜요? 아니죠 세상에! 화나신 거예요? 왜? 왜요? 왜요? 왜요? 왜 화가 나는 거죠? 왜 그걸로. 남벼라 아! <웃음> 이푸풋타픈 내기야. 남벼라 이 퇴색된 되물아이 쓸모없는 쓰레기야. 남벼라 이 심통난 심솔쟁이야. 남별한 이 불쌍실한 불안당함 이 촌스러운 초뜨이야이 얼큰 얼벌이 거대한 거위야 이 까마한 거위야 이 멍청한 멍청함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무서워라 돼지 같은 놈 No e t o k a d e t e a y <봐라> 이 A few moments later 네 정말 훈훈한 컨텐츠였네요 로마 이제 시청자가 2시간 동안 말과 리액션을 안하겠습니다